비가 어 음, 비가 쏟아지네 아 진짜? <웃음> 와서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응 비가 쏟아져서 지금 이제 철수하려고 응. 아 그래요? 음. 응 현우가 어. 오자마자 이제 가는 거야 그래고 봤더니 소목이 이렇게 부었어 어 아이고 오랜만에 타러 갔다 갔었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우환이 겹치네요 네네집 오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병원 갔다 간대 가갔다 가라, 가라고 하니까 야야야 가면서 병원 갔다 라 그랬는데 하다가 다치면은 참 그렇거든 기분이 어 오세요 네형 어, 괜찮아져? 어, 어 손목 빈 건가 싶었는데, 의사가 보자마자, 응. 접수하는 사람이, 어, 이거 부러졌네. 이래서 아니다. 오른손이었지, 어제. 목요일날, 뭐, 보고 수술을 한해 만에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, 어. 끝까지도 해야 되는 <웃음> 상황인 거야? 잘못하면? 그렇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쩌다가. 고격좀 어, 바닥이 딱딱하긴 하더라 어, 아, 근데 어. 레일을... 아 갯기로 레일 타다가 또그 첫날엔 잘잘못 탔더만 아니 그푸른사인를 탔는데 어. 그게 레일이 어. 뭐잘못 걸었겠지 그러니까 안 나가고 먹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좀안 나가긴 하더라 안 어, 나가고... 그때 그 첫날 치릴 때도 좀안 네. 나가고 막, 먹고 어. 그리고 먹으니까 이게 뒤로 자빠졌거든요 등으로 음. 어떻게든 몸을 뒤집어가지고 손을 짚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허리를 꼬으면서 트위스트하면서 땅을 짚었는데 오른손이 잘못 짚은 거죠. 아 <웃음> <웃음> <나> 진짜 얼마 <오랜만이다. 웃음> 지금 애들 타는 게 7.625에요 초등학생들 625 넓다고 탔잖아 예들에갖고 그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수식개 같은 거였어 <웃음> 와씨 바늘 같은 거 어떻게 탔지? <웃음> 음, 근데 점점 넓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야... 언제 이사 왔어요? 성공했네 랜드마크 아니야 여기 팔목은 실패했지 <웃음> 포사이드 보드 슬라이드를 성공하지 <웃음> 못했지, 만 야, 여기 옆에 파크까지 생겼으면 대박이었겠다, 진짜. 아, 그, 그, 네, 그때 짓는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기에서 부산이 됐지. 이 동네 사람들이 부산된 거야? <웃음> 성만찬상. <성이구나>. 아니, 나는 <웃음> 거기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. <웃음> 너 뭐, 군대 잡아, 뭐. <웃음> 거의 한 안... 아, 50년 됐으니까. 뭐 어, 타는데 어떤 날은 괜찮아. 어떤 날은 그냥 알리만 하막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. 이 퇴행성 때문 무릎? 예. 네, 무릎? 무릎? 무릎이 너무 막 단으로 쑤시는 거 같은 거 아. 도관이를 오는 넘어 아는데. 아제 가서 아, 집 좋은데. 막 보이고 이니까막 한쪽으로 올더니엄나가 연락이 온고지저이야 어! 잠깐 나와 담배한 피게 담배